이티제에게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면 좋습니다. 이때 이티제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된 계기를 먼저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예를 들어 이티제가 밤에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아서 서운함을 느꼈다면 1. 나는 어제 밤 유난히 기가길이 무섭다고 생각했다. 2. 그래서 특별히 이티제에게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했다. 3. 하지만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지향하는 이티제는 거절하고 곧장 헤어져서 서운했다. 4. 그래서 만약 기각일 동행하는 걸 각자 요청하면 기부앤테이크 하듯이 받아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티제에게 공감 이해를 요구하면 이티제가 혼동하지 않습니다. 기승전결이 명확할수록 이티제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상대의 제안이 합리적일 때 이티제는 빠른 수용을 할수 있습니다. <웃음> 오 n 도시 d 하주시야사 h u n g h 다 j u s i y a s a g (ISTJ) 와 a h 혼인신고하시 o 기 i 1다 ISTJ 월드 멤버십에 하시 m r 둔 Total Benefit